식품위생법령을 근거로 영양사와 종사원의 영업준수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 위탁급식업, 위탁급식업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뭐 운반 차량 2대 이상이어야 할까요? 보관시설에 냉장시설만 있어도 될까요? 공간이 협소한 경우 독립된 영양소가 없어도 될까요?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 있어야 할까요? 단순 가공 조리 목적일 경우라도 식재료 처리실을 반드시 갖추어야될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보관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갖추어야 됩니다. 음. 식재료 처리 시설을 이렇게 반드시, 이런 용어 들어가면은 거의 답이 아닐, 어? 자, 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규칙 36조. 별표 14에 보시면 은요 이와 같이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창고 갖추어야 합니다. 적합한 온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장고 뭐 냉동시설 냉동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한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 기준이 딱 법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위탁 급식 업자 영업을 하려나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턱 턱시군구 턱 턱시군구 자제 25조에 보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 자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모소분판매업 그냥 식품을 이렇게 소량씩 이렇게 어떤 배분을 해서 그냥 소분을 해서 판매하는 것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다. 턱턱시군국입니다. 턱턱시군국 3번 병들었는 병육 등의 판매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위반해서 영업허가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이 취소된 사람이 있는데 이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 당연히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 후에 가능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일까? 몇 개월일까? 답은 5년 경과해야 됩니다. 5년 7번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자,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3번 1번 소독제 제조하는 사람 2번 화학적 합성품을 판매하는 사람 3번 완전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4번 일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5번 완전 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는 사람 답은 몇 번입니까? 자,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본인이 확인하세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그의 건강진단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규칙 제49조에 보시면은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에서요.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를 단순히 운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완전 포장된 상태를 다룰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요 규정이 되어 습니다구번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영업자 및그 종업원이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여 개시 전이냐, 개시 직후냐, 개시 3 개월 후냐, 결산보고 이후냐?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오 번은 뭐 그냥. 번호에 하나 찾아기 위해서 는거겠 그죠? 영업 시작 전에 받아야 됩니다. 10번. 건강 진단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료 기록부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한 데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맞을까요? 4번 건강진단 실시 결과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시장군수부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5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월을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답은 몇 번일까? 2번 나머지는 틀렸거든? 왜 틀렸는지 알아내세요. 11번. 자, 건강 진단 결과, 영업에,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있어 아까 봤는것 같아, 그죠? 피부병.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류. 자, 얘기가 됐습니다. 14번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장티푸스 결의 감염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은 몇 개월마다 한 1회 받아야 하느냐? 4번 1년 12개월입니다. 15번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식품 운반업자 1번 2번 식용 얼음 판매업자 3번 식품 자동 판매기업자 4번 식품 접게업을 하려는 조리사 5번 식품 접게업을 하려는 영양사 답은 누구일까요? 식품 운반업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니까 영양소 조리사, 이게 해당 없죠? 이게 왜 없냐 하면은 예외조항에 있습니다. 자, 이게 식품위생교육은,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제27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자 여기에 식용얼음및 식품 자동 판매기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 자 제외 예외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거예요그 다음에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료 제조업, 식품 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 조리사, 영양사 그 다음에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계급을 하고자 할 때는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왜?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제외시켜준다. 그말입니다 17번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가 영업자 대신에 그 책임자를 교육을 받게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자, 이겁니다. 영업자가 사장님이 지금 영업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사장님은 뭐 1년 내내 식품위생교육만 받으러 가야 되나?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자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나 영업자가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보낼 수 있다. 그 다음 18번 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 자, 식품 위생 교육 내용은 이렇게. 자, 식품 위생, 개인 위생, 식품 위생 시책, 식품의 품질 관리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뭐 식품 위생 검사 방법 이런 거 아니고 식품 위생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이런 거 아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아니고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 시체, 그런 그다음에 식품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라. 엉뚱한 교육 시키지 말고. 19번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자, 답은 2번. 식품 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4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자, 1번이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8시간 교육 아니고 6시간입니다. 6시간. 그 다음, 6시간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면, 은 그 이듬해부터는 3시간입니다. 그럼 3번. 식품, 청각을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8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 집단급 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도 6시간입니다. 그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8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시간이 가장 시간이 많고, 그 다음 6시간, 그 다음 4시간입니다. 보세요. 8시간은 식품 제조, 가공, 즉, 석 판매 제조, 가공, 그 다음 식품 첨가물 제조. 그러니까 상당히 네, 식품의 건강,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 이 영역에서는 8시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이제 줄어졌는게 6시간이 식품 적개급, 그 다음에 집단급 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 6시간입니다. 그 다음 4시간은요, 식품 운반업, 식품 소금 판매,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은 4시간입니다. 자, 아래쪽에 규칙 52조. 자, 이거, <웃음> 여러분 것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 20번. 방금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 운영, 운영하려는 자가 아니고 하고 있는 자. 했습니다. 하려는 자는 아까 6시간 받았어야 됐죠.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은 3시간. 그 다음, 21번. 여기가 이제. 하려는 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몇 시간 받아야 되냐?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세 시간. 그 다음, 23번.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업종 영업을 하고자 할때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그, 일정 기간 덜 줍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필기시험 합격하고, 식품산업기사나 식품기사,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만약에 안 됐는데, 몇년 동안 실기시험만 시험 볼수 있도록, 필기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있죠. 얼마입니까? 2년 아니가? 맞잖아. 2년. 이것도 마찬가지. 2년. 24번. 식품접객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물을 갖다가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항목수질검사는 2년에 한번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 2년에 한번 받아야 합니다. 25번.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뭐다 틀렸고, 옳은 거 하나 있는데, 자, 1번. 답입니다. 시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이를 식약,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제 46조에 보시면은 시도 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시약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어떤 소비자 불만 이물질에 관한 어떤 한국 소비자 단체 이런 단체 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를 했다. 단체가 접수했을 때이 단체가 그냥 묵살하면 안 돼요. 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며칠 내에 얘기도 아니야.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에 안 했으면 벌칙이 따르겠죠. 그죠? 거기에 법제 101조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관련 부처에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행정 처분입니다. 과태료부가과태료부가가 되는데 이건 행정 처분이고요. 법률적인 처분은 또 달라집니다. 법제 98조에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부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겁죠? 이 법률, 법령,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 26번.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에 사진, 그다음 해당 식품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금수부청장, 이렇게 식물을 해야 합니다. 27번.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영업, 지정권자, 영업과 지정권자 연결이 고른 것은 모범업소, 모범업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모범업소는 일반 음식점 영업에서 모범업소와 그냥 일반 음식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턱턱 시군 구청장이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업점은요, 봅시다. 규칙 61조에 식품 제조, 가공, 식품, 청가물 제조업에는 모범업소가 아니고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을 합니다. 우수업소, 그 다음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업에 우수업소라고 지정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수 일반, 모범 일반, 구분하세요. 29번.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 준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두부, 김치, 젓갈류, 식용, 유지류, 오리고, 당류, 뭘까요? 김치. 자 법제 48조, 규칙제 62조에 보시면 은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대상식품은 쭉 읽어볼게요. 자 1번 어묵, 의육, 소시지 2번 냉동, 어류, 연체류, 점이 가공품 3번 피자류, 만두류, 면류 4번 사, 과자, 캔디, 빵, 떡 5, 빙과 6, 음료 7, 레트로트 식품 8, 절임류 조림류 또는 조임류의 김치류 중 김치. 9. 초콜릿류. 1 면류 중 생면, 숙면, 겉면. 11. 특수 용도 식품. 12. 적석 식, 섭취 식품. 13. 순대. 14. 식품 제조, 가공, 가공법에 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자, 이렇게 딱 규정이 되었습니다. 30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영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4번 4번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영업자종합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내용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원칙과 전체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조사평가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어떠한 교육을, 교육, 교육훈련, 어떤 내용을 하라 그런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32. 신규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위한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은 몇 시간을 시켜야 하냐? 16시간씩. 16시간. 자, 규칙 64제에 보면은, 자,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자, 신규 교육훈련은, 자,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고, 종업원 경우엔 16시간. 그 다음, 기 교육훈련은 4시간 이내 그리고 만약에 식약처장이 어떤 식품위의 사고 발생이나 확산이 우려되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8시간 이내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4번 식약처장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협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뭘 지원을 할수 있느냐 5번입니다. 자이 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규칙 6 5조에 보시면 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5번 시각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부터 지정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조사평가해야 되는데 자 매년 1회 이상 하라해야 된다. 36번. 아 이거 뭐 이래 맞나? 어? <웃음> 마지막 문제가? 36번.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는? 자, 이거 중요하겠지, 그죠? 4번. 4번. 유해 식품을 판매해서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을, 받았는 경우는? 취소를 합니다. 법제 48조, 규칙제 67조, 별표 20에.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전 적용 없이 인정을 취소해야 할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실 이게 원인 무효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지정 취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방금 얘기했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장에서 위탁급식 관련 영업,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물질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기타에 대해서 여러분 것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장을 마치도록 할게요.